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부분 일부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구에서 가장 많이 미분양 할인 판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할인율은 10에서 22% 만촌자이런에 마찬가지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이었으면 사실 이렇게 미분양 할인 판매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군중 심리와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현재 경기 악화와 금리 상승, 그리고 예전을 뒤돌아보면 금리가 7%까지 올라가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와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들은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아파트가 폭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금리 인하로 대부분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었다,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분양 할인 판매의 프로테이지는 10에서 25% 실제 우리가 미분양 할인 판매라고 얘기를 하면 예전 영상 확인해 보신 분들 아시겠고 2008년도에 7 실제 미분양 거래된 내용 그리고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30에서 40%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나 오는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3 40% 까지 할인을 할까요 기존에 거의 100% 분양이 되었다고 얘기한 아파트 들 기존에 2년 3년 전에 분양을 하면서 일부 아파트 거래가 너무 잘 되면서 피가 붙었던 아파트 들 그러면서 회사 보유분으로 빼놨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실제 프리미엄이 1억 이억씩 붙었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 판매가 아니라 예전에는 결격사유로 빼놓는 아파트들, 이위기가더 좋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다는 아파트들은 실제 30%, 40% 할인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전에 분양을 했거나 지금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 대부분 전체적으로 미분양 상황에서는 3 40%, 50%까지 할인 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원가 할인 판매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분양 할인 판매 10%다, 15%다, 25%다 다양하게 할인 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10% 15% 20%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30-40% 까지 할인 판매를 하지 않겠느냐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측근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40% 까지 미분야 할인 판매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전 아파트는 50% 40% 엄청난 마진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마진이 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0%까지 50%까지 할인 판매를 할 바에는 차라리 부도를 내는 게 낫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도 지금 여의치 못한 상황이 된 이유는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전세를 가지고 실제 건설사가 버텼습니다. 네, 5억짜리 아파트면 전세 같은 경우면 뭐 3억 정도면 전세를 놔도 전세로 임대를 놔도 충분히 일부 자금난을 해소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폭락하면서 갭 투자를 하려고 했는 사람들도 대부분 멈췄었고 차라리 대구에 투자를 할 바에는 서울을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미분양 할인 판매로 40% 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을까?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회원방에 가입하신 분들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 43%라는 엄청난 거래 금액으로 구입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는 왜 43%, 45%까지 할인을 했느냐? 뭐 전체적인 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 통상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예전에 2년에서 3년 정도 전에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가 대부분 완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프리미엄이 결국은 1억에서 2억까지 올라서 거래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때 그 시절에는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하면 완판이었죠. 그러면서 지행사나 아니면 회사 쪽에서 실제 결격 사유로 나온 아파트들을 따로 빼 놨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저층과 중층, 상층, 로얄층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 나오는 매물들은 저층과 중층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대부분 로얄층만 매물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미분양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격 사유가 되더라도 실제 다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프리미엄이 너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따로 빼놓은 거죠. 왜 계속해서 나누면 프리미엄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매물들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 로얄청의 매물들을 빼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그런 로얄청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알겠다는 계산으로 실제 거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대부분 아는 사람들의 얘기들은 평균적인 미분양 할인판매는 저층이나 중층, 상층, 로얄층 이렇게 다양하게 매물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만든 내용이죠.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 분양이 다 되었는 아파트들이고 일부 뭐 10개, 5개, 20개, 30개 세대수가 1000세대다, 500세대다. 뭐 이런 세대수의 차이에 따라 매물들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입장에서 악성 미분양이 나온다면 적어도 40% 이상의 미분양 할인 판매는 구입할 수가 없다.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아파트 마진은 30에서 많아 봐야 40%가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홍보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과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분양대행사한테 내려줘야 되는 수수료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TV나 인터넷 광고료가 또 나가겠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구경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 평균적으로 모델하우스 건축비용이 20억에서 30억 많게는 40억까지도 지출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뺄걸 빼면 실제 많이 남아 봐야 30% 에서 40% 가 최고다 그리고 70% 가 되면 소위 말해서 원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70% 가 원가인데 여기서 40% 45% 어떻게 할인 판매를 해줄 수 있느냐 대부분 천 세대 중에서 700 세대가 분양이 되었다면 은 70% 원가는 만들어졌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한 마진이 남았는데 여기서 1000세대가 아파트가 있다면 700세대가 분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900세대 분양을 하고도 실제 남았는 아파트가 100세대라면 은1 0 0세대에 50%를 분양해줘도 할인 분양을 해줘도 실제 마진은 남습니다. 단지 그 마진이 많으냐 적느냐 그 차이뿐이 없겠죠. 하지만 현재 분양하는 아파트, 작년에 분양했는 아파트들, 상황이 좋지 못했을 때 분양하는 아파트들, 소위 말해서 분양이 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평균적인 70%의 분양률을 기록한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세대의 아파트가 있다면 700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이 됐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40%든 35%든 50%든 할인 분양을 해줄 수 있는데 전세대의 아파트 중에 실질적으로 10% 20% 30% 100세대에서 뭐 2,300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남부지 전체가 미분양이라면은 실제 그렇게 할인 분양은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할인 분양을 하느니 차라리 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거나 실제 진행 중이지 않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공매 처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어차피 계속해서 아파트를 건축해봐야 마이너스고 그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더 불어날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계자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뭐 3-40% 미분양을 해서 100% 분양이 될수 있는 상황이면 또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전처럼 전세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려니까 아파트 전세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 금리는 일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은 그래도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상황. 그리고 일부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은 수분양자가 있기 때문에 또 소리소문 없이 분양을 해야 되거나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엄청나게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건설사 입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옛날에 깜깜이 분양이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분양하는 직원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주더라도 전수막을 붙이거나 많은 지인들을 통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일부라도 할인해 주면서 거래했는 사례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연락왔는 아파트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도 실제 프로테지는약 30에서 35%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서류를 확인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재무제표의 서류들은 확인을 시켜줄 수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는 아파트가 몇%가 프로 분양이 되었는지가 가장 관건이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확인할 수가 없고 저는 적어도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유 하나를 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를 했지만 은 진행이 되지 않아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현재 미분양 할인 판매 40%다, 45%다, 35%다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3년 전에 분양이 완판되었고 일부 정말 회사 보유, 보유본으로 빼놓은 아파트들, 적어도 뭐 500세대든 1000세대든 700세대든, 그 중에서 70%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분양이 되었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만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로 40% 정도, 50% 정도까지 할인 판매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외에 1년 전이나 현재 미분양 아파트로 낙인 찍힌 아파트들이 정말 40%, 35% 할인을 할수 있을까? 그거는 저조차도 의문입니다. 결국 차라리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내리더라도 LH에 판매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의 생각도 그렇고 일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도 그 외에 다른 해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막연히 미분양 할인 판매가 나오면 구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꼭 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를 대대적으로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당연히 구입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겠죠. 금액이 과연 몇 프로 할인 분양을 하느냐. 실제 원가가 70%다. 그러면 30%의 전체적인 아파트 할인 분양을 하는 것이 다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자에 분양했는 아파트들, 실제 7,80% 분양을 하고 일부 정말 회사 보유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들은 40%든 45%든 할인 판매는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로얄청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그 이상의 할인 판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양하게 얘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저조차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얼부심이 갈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지만 은 까놓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합리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현재 미분양, 작년, 지금 대부분 미분양이 낳는 아파트들을 저렴하게 4, 50%에 뭐 구입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매물이 나오더라도 실제 내가 구입할 수 있느냐, 내한테 그런 정보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 정보가 확실한 정보냐, 혹시 사기는 아니지 않을까,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래 팩트는 적어도 2, 3년 전에 대부분 분양이 완판되었다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 위주로 미분양 할인 판매로 매물이 별로 없는 아파트들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 회사 보유분으로 얘기하는 10개, 20개, 30개 많게는 50개 정도의 미분양 할인 판매 그런 아파트들이 적어도 30-40% 할인 판매를 할 것이고 1년 전과 지금 현재 미분양이 남는 아파트들은 소이 우리가 오리지널 미분양 할인 판매라고 하는 30-40%의 할인 판매를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